진료기록 감정서상 고도의 동맥경화가 익사의 선행사인 추정시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5나 1728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9년경 상해 사망 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약 3년 뒤 의식을 잃고 목욕탕 안에 물속에 머리가 잠긴 채 발견되었고 다음 날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상해 사망 보험 사고의 요건인 외래성이란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외래성, 사망 간의 인관계는 수익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망인의 질병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여 일어난 사고일 가능성이 더 높고 이 사건 사고의 외래성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인은 심정지가 먼저 발생하고 심정지 후 호흡에 의해 폐로 물이 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해신하였고 당심 진료기록 감정인은 트로포닌 수치가 정상인에 비해 높게 나와 심근경색 등으로 심장질환 가능성이 높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주치의로부터 허혈성 심질환 가능성을 경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